반갑습니다, 엑시아입니다 어, 지금 2018년 6월 6월 9일 토요일이죠. 어, 비트코인 화상 미팅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차트는 매날 보는 그 차트예요. 비트페넥스 <웃음> 일봉 차트고요. 어, 블린저 밴드 적용시켜 을 놨습니다. 볼륨 볼륨 차트 같이 들어가 있고. 요거 좀 한번 같이 한번 보려고. 1봉 차트에서 볼륜조밴드 잠깐 끌게요. 지금 이 채널 그어놓은 게, 이 채널 그은 게, 결국엔 이 얘기죠? 이 채널이거든요. 이게 이제 베이스에요. 베이스, 베이스 추세고, 거기에 평행한 채널들을 지금 그어놓은 겁니다. 로그 스케일로 한번 볼게요. 아. 로 스케일로 봐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요, 요, 요, 요, 요요 요, 요선에 요, 요 평행들 해가지고선 그어놓고, 직전 고점까지 해가지고선 여기가 이제, 이게 이제, 이게 기준에, 기준은 이거고, 베이스 라인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0.5 절반씩. 이게 미드밴드, 이 상단 어퍼밴드에 또 미드밴드. 이게 지금, 툴은, 피치포크 펜을 활용을 했습니다. 보시면, 얘가, 이 밑에 밴드에 지금 중간에 지금 계속 걸려서 여기 못 넘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 가줘야 좋은데, 여기 뭐못 넘고 있어요. 1차적으로. 1차, 수평 가격대는, 수평적인 가격대는 약, 지금 못 넘고 있는데, 뭐. 내가 이거 표시 안 해도 다 아시지, 뭐. 그래도, 그래도 표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조금 오차 범위는 있을 수 있겠지만, 7,700에서 7,800 사이. 여기 지금 계속 못 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다음 넘어야 되는 데가, 8,100, 8,000에서 8,200 사이. 그리 이제 가격은 뭐 거의 이제 맨날 하는 얘기니까 뭐 외우셨을 거예요. 이 가격대가 중요한데, 어, 몇 가지 지표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지표를 몇개 제가 열어놨어요. 이건 좀 분리시한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분리시한 관점. 오른다라는 거에 대한 관점이니까 이 트렌드에 대해서 걸어놓고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OBV입니다. OBV가, 지금 여기가, 여기 라인이거든요. 이때, 이, 이 조정주면서 내려왔을 때, 이 거래량이 이렇게 쭉쭉쭉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여기까지 내려갔었는데, 그리고서 요만큼 오르는 동안, 긍정적인 건 많이 올랐다. 라는 거. 긍정적인 거. 이거는 양봉에, 양봉에 거래량이 많이 붙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표를 가지고선 해석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은 동인선상에서 직전 고점, 직전 고점, 직전 고점은 OBV가 넘는 거를 u a 마크라고 해요. 그래서 줄여서 U 마크라고 하는데 어, 이 여기까지만큼 이미 도달한 상태예요. 이 값이.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금 지금 보시면 여기 더블클릭해서 좀 자세히 보시면 또 화살표 해놓은 것처럼 음 이게 지금 좀더올라주 계속 올라주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인선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다시 부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조정이 조정이 주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여기, 여기 이 밑으로 떨어지면 안돼 마찬가지로 여기 뚫은 게 엄마 크면 밑으로 뚫은 건 다운 마크예요. 이 마크, 이밑 밑에까지 내려가면 또 이제 내려간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요요 요 부분 오비 부는 그걸 좀잘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일봉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지금 수렴 중이니까 수렴 중이니까 거래량 계속 줄고 있습니다. 거래량 줄은 걸 시장이 죽었다 이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 수렴 수렴할 때는 거래량이 줄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대신에 이게 힘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곧 나온다예요 방향성이 곧 나온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계속 이게 줄면 줄수록 이제 나중에는 더 크게 이제, 나오고, 이제 터져 어느 쪽으로 터질지 지금 모르는 상태라는 거고 오비 보면 그럼 이 정도까지 하고 끌게요 어, 블링저밴드는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을 띌 수밖에 없죠 시장이 지금 수, 수렴 과정을 되니까 퀴즈 현상이라고 그러죠. 퀴즈. 수축되는 거예요. 이벤이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유동성이 줄고, 변동성이 줄면 나중에 그 변동성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렇 수축됐다가 변동성이 생기고, 확장된, 확장, 확장되는 쪽으로 이제, 캔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확장되면 위로 가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면서 확장되면 밑으로 가는 겁니다. 가격이. 그런 상태다. 수축 중이다. 라는 걸좀볼수 있고 다행스러운 게 어, 블렌드밴드의 이 미드밴드는 2 2이평선이에요2 2이평선인데2 2이평선에 위로 올라갔다 일본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위로 갈이 봐야 된다라는 하지만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이거를 헤드페이크라고 하는데 헤드페이크 위에를 뚫을 것처럼 그러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이런 부분을 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 1봉에서는 8000, 저는 여기는 아닐 것 같고 만약에 헤드페이크라면 여기, 여기 부분. 8000에서 8200에서 못 뚫고 내려가면 헤드페이크로 좀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걸로. 여기서는 좀잘 잘 버텨줘야 되는 라인이다, 올라갈 때. 음, 다른 거, 그리고, 다른 이동평균선도 한번 볼게요. 블린, 블린저 밴드 끄고. 지금 이거는 1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120일, 녹색은. 그리고, 이건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전에, 이건 20일 이동평균선. 이게 120일. 그 다음에 이게 60일. 이게 20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역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역별이다. 역별. 역배열. 일본에선, 아직은.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지금 얘네 둘은 수령 중에 있습니다. 얘도 이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이게 수령, 수 과정이 필요하겠죠? 시간이 필요하니까. 모아져야 돼요. 모아져야 돼. 그래야지 모아져야지 뭐 뚫고 올라가든 뭐 이렇게 하지. 이렇 점프해서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배열을 갖추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확실하게. 근데 그, 쯤 되면 한이 정도 가격이 올랐을 때, 올랐을 때. 이쯤 되 올랐을 때, 이제, 그때 서 이제, 대대상승이라고 그죠 정배열 되는지, 그걸 좀볼것 같습니다. 보통 이, 2 1리평균에서는 뭐, 이런, 사이트 그리면서 갈것 같아요. 이 파란색은.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는 못 가고, 뭐 여기서는 좀 이렇게 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하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이거를 12시간 차트에서 한번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볼수 있어요. 12시간 차트에서 이거 12시간 차트입니다. 12시간 차트에서 이거는 12시간 차트에서 120일 이게 60일 20일이거든요. 12시간 차트에서는 20일 위에서 지금 그, 거기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모습이 보이고 60일이랑 20일은 지금 모이고 있어요. 얘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수렴 중이다. 이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12시간 차트부터는 제가 그, 오르고 있는 조금 구체적인 중단기의 이 트렌드를 좀 같이 그어놨는데요. 요거는 좀 자세히 이쪽에서 볼게요. 이쪽에서. 지금 거래량은, 거래량은 올라도 계속 줄죠?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건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거 지금 수렴이라는 게 지금 여기는 이런 거는 알수 있죠 여기는 아니야 라는 거 거는 알수 있죠 여기는 아니야 아직 여기서 오를 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대략적으로 조금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240 4시간 차트에서 4시간 차트는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 말하는 거예요 1봉에서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1봉에서 1봉에서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 21은 이미 순서대로 이제 뚫고 올라가는 거죠 가격이 먼저 뚫고 올라가고 그 다음 짧은 거, 그 다음 짧은 거. 장기가 이제 120일, 뭐 60일, 20일 가격이 이제 위에 있으면 이제 정배율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이제 꼬리 들면은 요, 요 120일이 꼬리 들기 시작하면은 오르는 거를 이제 판단하는 건데 그런 과정이다. 4시간 차트에서. 4시간 차트면은 꽤 신뢰도가 높습니다. 신뢰도가 이게 대부분의 이제 스윙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이 차트를 보기 때문에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아직 깨지는 않고 있다. 여기서 한번 누르고 두번지켜줬습니다두 번, 두번 두 번. 두번 지켜주고. 하지만 여전히 이 상단에서 놀던 게 지금 밑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는 좀 그렇다라는 거죠. 이 미드밴드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간다는 거는 여기 올라간다는 건 결국에 수평 라인을 깨는 거예요. 수평 그렇죠? 라인을 깬다는 의미예요. 깬다는. 의미.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여기 이제 테스트로 올라가는 가는 거겠죠. 여기서 뭐 다시 이렇게 내려 오 그래도 여기를 다시 지켜주는지 아니면은 그 아까 처음에 작도했던 이라인까지 다시 내려오는지 그런 모습은 또 이제 여기서 내려온다면 좀 그런 걸좀 파악해야 될것같 아직은 요아 그런, 얘기, 그런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닌 거죠. 이동평균선은 아, 좀이 정도면 으니까끝게요 지금 보시면 보시면 지금 4 시간 차트에서. 네, 시험자에서 제가 이, 어, 그거 해놨어요. 피부나치, 피부나치, 비율 좀 해놨는데, 피부나치 비율 해놨는데, 어,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스윙 하이에서 로우, 로우까지 해놓고, 여기가 이제 0이고, 얼마큼 올랐나 이거 보는 거잖아요. 얼마큼 올랐나 보는 건데, 여기가 지금, 지금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23.6%에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죠. 23.6% 자리는 7,600에서 7,800 사이입니다. 7,800. 그 다음에, 이라는3 8 6요 8,000, 8,100에서 8,200 사이. 그리고 우선 비로소 이제 이, 이 위로 올라간다고 저는 사람들이 확신하는 거는 이 중심을 깼을 때 같아요. 8,500. 이건. 저는 좀 강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올라가는 것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내려가더라도 8,500까지 다시 오르면,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어, 이, 이 라인들은, 일목균형표를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살펴볼게요. 다시, 일목균형표인데요. 이거 좀 어느 정도 기본이 좀 되어 있으면은 좀 제가 설명하기 편한데, 12시간 차트 좀 보기 어려우니까. 다른 것좀끌게요 아, 또 끄면 그거 안 보이잖아? 어, 보시다시피, 과거에, 이게 지금, 이 빨간색 요 구름대 요 하단이 이게 선행, 선행스팬 2번. 이리 요, 요게 이제 선행스팬 1번이에요. 이거에 대한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커넥스펜 2번이 과거에 이렇게 영향을 미쳤던 곳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길면 길수록 가격 유지가 많이 됐다는 라거예요 이런데 커넥스펜 2는 특히 길면 길수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 여기서도 그런 굉장히 길게 이렇게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강한 매물 때 강한 매물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걸리, 걸리적거린다, 이거에요, 올라갈 때. 걸리적거리는 부분입니다. 거기가 지금 이 부분이고, 그 다음 라인은 이 라인이. 여기, 여기.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부분들 여기가 지금 두꺼워요. 이두꺼인니 여기가 굉장히 두껍다. 두번다 하지만 여기 뚫으면 여기까지는 충분히 가는데, 여기서 또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 구름대 기준에서 보면은 아직 구름대, 이거 12시간 차트에서, 구름대, 위로 돌파 못했습니다. 선행스펜 1회. 그리고, 그 후행스펜 이거는, 지금 이거는 지금의 가격이에요. 지금의 가격을 뒤로 이렇게 26, 26개 뒤로 딱 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지금의 가격이 26일 전보다 얼마큼 돼? 라고 좀 비교하는 게 1차 이유입니다. 목표예요. 후행스펜을 보는. 그리고 지금의 가격, 과, 가격이 과거에, 과거에 이렇게 저항받았던 이런 가격들이랑 어떻게 움직여라고 보는 게두 번째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의 가격이 26일 전에 저항에 지금 부딪혀 있는데 지금의 저항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그한달 정도 이 저항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여기, 여기뿐만 아니라 그 과거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이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더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얘는 할 말이 너무 많긴 한데, 뭐 이런데 뭐, 경고, 경었던 지점들, 여기에 이렇게 수평 나가고, 얘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 여기까지는 얘기할 것들도 이제 시간대별로 할게 많은데, 너무 많아 <웃음> 얘기가 그리고 요 정도만 살펴볼게요 어, 12시간 차트에서 봤을 때는 구름때 두달하는 데까지는 어느정도 지금 갭이 있다 그리고 어, 일본 차트에서는 일본 차트에서는 아주 예전에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얘가 비트코인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여기 비트코인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권유라빠님이랑 제가 여기 이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격도. 그래서 더 내려갈 겁니다. 아마 이렇게 못 올라갔다는 소리. 고고 있는 거죠, 지금? 돌아가고 있죠. 그러면 후행스페는 여기, 내가 여기, 여기까지 가는지 보게 될것 같다라는 거. 예요 일봉에서. 일봉에서. 시간이 여기가 약 6월 말, 6월 20일에서 6월, 6월 22일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딱 올라가지 않고, 이쯤까지 가야지 뚫은 거니까. 아니면 그 전에 이렇게 이런 모습 보는 거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보금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렇게내려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간 맞아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딱그 가격대가 이 라인이라는 거죠. 8,200. 그러니까 이게 시간 많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지금 7,800, 600에서 800 사이. 일목에서도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다. 라는 거고. 이 정도 보고, 어, 여기에 내가 얘기를 해놨구나. 아, 요, 요, 요 관점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이제 좀 오른다는 얘기고 지금 단기적인 거 한번 보자고, 요 단기적인 거 네. 단기관점 이거가 한시간 차트죠? 한시간 차트입니다 이렇게 좀 줄여서, 줄여서 요요 요, 요 부분은 이제 좀 생략하고 우리 계속 얘기했던 그 가격대들은 좀 빼고 단순히 이런 트럭처만 보자고, 모양만 모양만 볼게요, 모양만 어떤 모양으로 좀 가고 있는지. 지표는, 제가, MFI인가요? 그쵸? MFI. 아, 이거, 참이,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MFI가, 얘는 지금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얘는 올랐어요. 과매소권에한 시간에서 과매소권에 도달했습니다. 이거, 이거, 하락 다이버전스죠? 하다이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야 됩니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다. 하락 그렇죠? 다이버, 여기는 시그널이 없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는 지표는 오르는데, 얘는 내리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미 요거 밖에 안 올랐는데, 얘는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요선 다시 테스트 할 가능성이 있 지금 음, 에어리지한 관점이지. 내려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요, 요, 요선까지 못 올라갈 것같다해 라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 특별한, 이쪽, 그러면 요만큼 이렇게 두드리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현재. 현재 그렇게 됐을 때, 이선 다시 테스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거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음, 이런 관점으로 좀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모니 패턴 그려는 거, 그 건데요. 이 안에 있는 이 하모니 패턴은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10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거에 161.8% 이게 이제 딥 크랩이라고 하는 하모니 패턴이고. 여기 전체 큰 사이클에서는 배 패턴 형태까지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루어져야지 는 건데 하모닉 패턴을 보는 하모니 패턴을 보는, 하니 패턴을 보는 건 음, 지점 그러니까 그 포인, 포인트를 잡는 게 일단 제일 커요. 이게 내려가는 예측 예측이나 예상의 범주가 아니라 이 가격대에서는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역주세랑 비슷해요. 이 가격대에서는 입을 이렇게 벌리고 대기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그리고 그 라인이 이라인이라도 많이 겹치죠. 이 라인. 내린다면, 그리고 그 라인은 이 상승 추세입니다, 지금 이게. 여기가. 여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려올 때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베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내려온다고 하면 단기, 단타로. 반타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지금 자리가 좀 그런 상태고 만약에 오른다고 하면 첫 번째는 고점일 것이고 고점 뚫으면 그 다음 번에는 여기 8천이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 라인. 근데 그러면 이제 좀큰 그림으로 좀좀 좀 볼게요. 큰 그림으로 이거 보면은 조금 실망스러울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 요, 요거 한번 같이 한번 패턴 공부 좀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잠깐 해놨는데. 여기다가. 음. 보이시죠? 패턴? 지금 방금 말한 게, 어, 요거, 요거, 요거. 패턴. 비인가요? 피인가요? 이렇게 <웃음> okay. 이게 지금, 근데 지금 100 이게 61.8% 밑으로 88.6%까지 내려오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배 패턴 어디 갔니? 아, 배 패턴 큰 거. 요거랑 요거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 요요 요 모양 잘 기억해 주세요. 요거. 요거. 나비 모양. 비율. 비율은 127%까지 내려가는 거고 첫 파동에 78.6%까지에서 반등 나왔고 고점 못 높이고 내려가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 나오는 거 이게 나비 이건 모양 보습인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보시면 이 주봉이에요 주봉 보시면 이 연두색이 이제 평행채널 그은 겁니다. 기준은, 상승채널의 기준은 지금, 요, 요 저점들 포인트로, 이 고점 라인으로 해서 평행채널 그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지금 이 채, 이 트렌드를 따라준 거로 확인이 되죠? 블로그 스케일이죠? 그렇죠. 그여기까지 따라주고, 여기서 확장됐습니다. 여기, 이 채널 상단을 뚫으면서 확장됐으면서 가속이 붙었어요. 여기, 우리가 사는 곳 <웃음> 여기 <웃음> 맞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1% 이게 100이면 여기가 200 지금 접속는 여기가 400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요거 더블클릭 한번 해보면 요 더블클릭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200 400 400%까지 지금 확장된 거예요 대략. 그러니까 그, 빡, 그 끝날 끝날 때가 됐었던 거죠. 끝날 때가 됐었는데 이렇게 됐다. 그리고 다시 그 채널에 이게 핸프린스플이라고 의미 있는 선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볼 수밖에 없어. 보이죠? 여기서 지지 강하게 받고 그런 선들에서또 지지 강하게 받는 중인 거죠. 주봉상. 그 라인이, 그 라인이 결국에 여기서 지지받고 지금 이런 걸로 있는 거고.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끊길 것 같다. 일단 2부, 2부를 좀더 진행해야 되겠다. 어, 여기 지금 저 연두색이 요 라인이었는데, 요 라인. 요 라인을 좀 지켜줬으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요 라인. 요 라인이었는데. 거요. 돌라서고보일려나 여기서 깼어요. 그리고 지금 이 라인은 재테스트, 리테스트하는 거 아닌가라고선 생각하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라인을 이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이 하락 사이클이 연속되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인 거죠. 재테스트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 그쵸? 그래서 이거를 1부에서 다시 보면 이거 좀 조만간 끊길 것 같으니까 이거 여기까지 하고요 하면더킬게요네 어, <웃음> 그렇게 할게요 고맙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